미스터트롯2 이회에서는 황민호 군이 폭풍열창을 선보여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동안 황민호 군을 지켜봐왔던 마스터들도 놀라 경악할 정도의 실력이 짧은 시간에 다져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를 연출하는 박재용 cp는 리틀사이로 알려진 형 황민호와 함께 동생 황민호도 원래는 춤에 관심이 많았다며 황민호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박재용 cp는 황민호가 미스터트롯을 위해 짧은 기간 준비를 했는데 그새 빠르게 성장해 가슴을 올리는 노래를 불러냈다며 노력도 열심히 했겠지만 타고난 재능이 굉장하다. 저도 깜짝 놀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황민호는 정의송의 리미어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불러 올하트를 받았는데요. 마스터석에서는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깜짝 놀랐다. 라며 뛰어난 실력에 절로 고개를 내젓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를 본 붐은 성국 보고 어려운 길을 간다 생각했다. 그런데 첫 마디에 천재인 것 같다. 여기에 민호의 끼가 합쳐지니 저는 탑3까지도 본다. 라고 격찬을 보냈습니다. 마스터 진성도 노래가 너무 충격이라며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를 눈물로 응원하는 황민호와 황민호 두 형제의 진성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는 노래를 아빠가 가르쳐 줬다 라고 전했는데요. 황민호는 지난해 방송된 mbn 보이스 킹에 출연하여 안율에게 저 중결승 직전 탈락했습니다. 또 mbc 공부가 뭐니 mbn 보이스 트롯 tv 조선 개나리악당 국가가 부른다 kbs 전국노래자랑 아침마당 mbn 트롯파이터 KBS 주접이 풍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황민호와 황민호 두 형제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현재 예순이 넘으신 아버지 아래 트로트의 인생을 맡기며 흥과 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